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별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그리워지면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시죠. 하지만 재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재회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회가 성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저는 재회를 권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재회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요. 재회를 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재회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게잘안 보이는 지금의 내 마음 상태가 재회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 재회는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절반의 확률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왜냐면 그건 결국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대가 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재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하는 행위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도 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란 법은 없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연애할 때처럼 내 마음을 받아 줄 리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재회를 하시고 싶은 걸까요? 내 마음이 그를 원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돌아보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이 너무 많고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그 사람과의 이별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생겨서 그러잖아요 상대는 나를 원치 않는데 나는 상대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상대가 나를 오해해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상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라진 나를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미련이 남아서 후회가 남아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후회가 되니까 반성을 하게 되고요 상대가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그렇게 또잘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필할 수 있게, 만나볼 수 있게, 전화통화를 할수 있는 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얻고 싶어서 연연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잘안 되니까 내 마음을 간절하게 전했는데 상대가 또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애절하게 해보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상대는 이미 나한테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다고 했지만 혹그 순간은 진짜 받아들이고 이해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그리워지고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상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나는 오고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납득이 안 되죠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해지면 내 목표가 확정되면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될수 있게 해야 하거든요 또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의미 부여를 해야만 해요 상대한테 차였어요 그리고 나는 매달렸어요 그리고 또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후폭풍이 또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어가시죠.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올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상대는 나를 분명 사랑했대요. 그건 확실하대요. 근데 그것도 결국엔 내 생각이죠. 상대가 나를 사랑했거나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일 거예요. 근데 나는 요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상대는 분명 진심이었다고 확신하시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왜 지금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나요? 나 혼자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가 나를 진짜 그리워서 그러는 건지 그게 왜 헷갈리실까요? 헷갈릴 일이 없으셔야죠. 나는 상대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연애할 때 상대방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그 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만큼은 요 세상에서 가장 상대방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어떤 목표 때문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당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가 보여준 눈빛과 행동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나는 지금 최면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매달리게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싶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재회를 한다는 100% 확신은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은 요 연애를 할때 이랬었으면 이별을 할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후회처럼 앞으로는 후회할 일을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달리고 내일 후회를 해요 후회가 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무리수를 쓰게 되죠 바람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또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생기고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그의 마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그에게 다가서 보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회를 하시고 싶다면요. 재회를 성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가 날 밀어냈어요.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혹시 내일은 또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적어도 오늘 그리고 내일 그냥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최선에는 요 내가 후회할 지 내가 창피해질 지 상대방을 더 밀어낼 행동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들 재회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혹 후회를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하시거든요. 재회는 요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를 아무리 잘 밟아도 안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회는 어찌 보면 누군가를 처음 사귀는 일과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일이에요 적어도 상대방이 요 나에 대한 호감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상대가 나를 만나기는 해줘야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귀자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귀기 전에 그냥 종종 눈인사만 하는 정도였을 수도 있고요 가끔 만나서 밥을 먹은 그런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서로에게 오고 가다 보면 연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를 다 무시하고 초반부터 들이밀면 상대가 당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대를 놓치게 되면 분명 후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후회가 되면 아마 해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미 내 이미지는 상대에게 안 좋게 찍혔잖아요 그럼 내 해명을 들은 상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한동안 두고 보겠죠 근데요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알렸으니까 상대가 바로 오해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날 믿어주고 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죠 혹시 이게 착각은 아닐까요? 내 말을 전했다고 해서 바로 연인이 되자고 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진심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썸타는 사이처럼 그냥 편하게 눈인사하고요 가끔 연락하고요 가끔 기회가 되면 밥도 먹고요 그러다 보면 가까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이 없이 재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인으로 돌아가자고 상대에게 자꾸 떼를 써요. 그러니까 상대는요. 갑자기 내요구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더 다가오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나는 내 예상대로 안 됐으니까 또 답답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후회를 할 거고요. 이렇게 재회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으시면서 자꾸 후회할 일만 만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